아까 오전에는 사실 누가 복음이 구장의 말을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웃음> 아까 들은 내용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더확 들어오죠 <웃음> 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은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나와 있듯이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도 보존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소동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이죠. 일반 사회에서는 의인이 열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근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사와 직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그런 사람은, 음,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철저히. 주님이 사실 사도들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회복하셔가지고, 어다 사실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우셔가지고, 성신을 통해서 그걸 깨우치셔서, 아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도들의 후예라고 할수 있고 사도들이 목표한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자신을 낮추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항상 상대적인 사람들, 상대적으로 비교해갖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참상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하는 거. 같이 새카만 존재였다는 걸 잊고 자기는 적어도 너 같이 새카맣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니까 자신은 까매도 당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까맣다고 이제.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잖아요. 비방하고 그 결국 그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 상태를 알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말, 말씀 재판자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항상 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내 허물을 볼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어 이게 이제 사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어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다 수단으로 줄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의인이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참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 그걸 다못 봤는데 그 베드로가 시몬을 지적할 때는. 자기를 높여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자기와 같은 위치로 나올수 있도록 지적을 한 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걸 알고 그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회개는 회계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드러내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어렵다함을 받고 이제 뭐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중생이 앞선 거죠. 중생 부르심, 선택 부르심, 저 중생. 그 이후에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이 나오는 건데 그 안에 황금 사슬을 보면, 약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지혜와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그리고 또 어, 능동적으로 취해가야 할 것, 성신을 의지해야 할 것들을 취해가는 거죠. 그게 말씀과 성신이 명제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 저녁에 잘 시간까지 그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받고 살려고 해야지 그게 교회 아로도 살아가고 이웃에게 이웃을 어 바로 세울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제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품미를 나타내는 거고, 품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를 누려가는 것이고. 굉장히 이게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전제가 선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그 선제적으로 돼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진짜 주님 앞에 거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예요 요한 1수에 보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의지하면 복음만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은 나에게 그, 그 죄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런데 우린 달려갈 때 주님의 언약과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할 때는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요 그리도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리도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여전히 거짓말쟁이고 그,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으니까 주입을 해 주신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의의를 주입시켜 준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신 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웃음> 굉장히 중요해 그런 것이 이제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그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그 그 말이 오를 오르려고 하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지키게 하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말이 과연 옳아요. 근데 지킨다고 해놓고 바로 우상 숭배 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지킨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된거죠 거짓말이 된거예요 이건 주님 앞에서 내가 아 이제 당당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 이제 주님의 말씀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오만하고 뻣뻣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게 아니고요늘 겸비한 마음 늘 나는 그 비루한 존재다 하는. <웃음> 내가 그걸 고백하고 가야지. 주님이 넌 비루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린 설설 설수 있지 않아요 사실. <웃음> 이게 이게 이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세고. 교만하지 않는 태도가 되는거지 그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이게 어디 돌아다니면서 남 비방하고 함부로 하는 일을 하지 않는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또 원수사랑 할수 있고 이제 연약한 형제들을 다 돌볼 수 있고 또 진짜 가장 작은 자에게 할 일을 하는 자뭐 아까는 소자에게 물한잔떠 주는 거참 크게 보셨는데 소자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간 것은 진짜 가장 소자를 찾아간 거예요. 가장 소자를, 소자가 절실하게 필요해, 하는 것을 알고 내려간 거죠. 주님이 그 죄인들을 찾아 내려온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 그런 정신이니까 이제 그 원수의 벽을 넘어서 보편성을 향해서 쫙 나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그그 그,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땅 끝까지 고속도로입니다. 그, 그 길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도 보이고, 좁은 문으로도 어, 들어가는 걸로 보이지만, 이게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고속도로인 거죠. 내가 그 이제 죽, 죽어도 죽, 죽음에 이런 고통을 당해도. 이제 그게 형통하는거죠 이건 철저히 이제 자신이 참 음, 미련한 존재인걸 알아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그 내가 뭐 제대로 할수 있는게 없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또한 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죄에 대해서 잘 본다고 내가 잘 사는 건 아니다. 그건 사단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안 살고 잘 보면 이게 사단적 안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한, 그 말을, 형제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을,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나쁜 말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저기, 산상, 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고 그그부분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권세 있는 말씀이고 그 틀림없는 말이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비틀어 가지고 사실을 얘기했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사실이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비틀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교훈한 말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그렇게 비틀어가지고 이제 그 아까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정치인이 어떤 저기,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서, 이렇게, 국민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제, 쟤는 누군데 저런 발의를 하는 거야? 쟤 과거에 저기 음주운전했던 애 아니야? 과거에 저기, 저기, 이혼한 사람 아니야?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 동기,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전에 이혼했을 수도 있고, 음주운전에서 실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 정책을 발휘하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임.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민적 검증을 통해서 그 일이 있으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저 고등학교 출신이래 이렇게 대통령 같은 뭐 고등학교 출신인데 이렇게 이제 하대를 해버리 그 좋은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비틀어가지고 공격하는 것 그게 이제 거짓말하고 나쁘게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다고 해놓고 나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근데 그런 일 말하는데 선동되기가 쉬워요. 그럼 말하면 또 재미있기도 했을 것 같고, 우리 타락한 심성으로 보면, 아, 진짜, 저 사람이 그런가?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해놓은 그거는 안 보고, 김홍전 목사님은 그거를 이제 재미있는 비유로 인간과 죄에서 쓰셨는데, 기럭이 날아가는데 왜 저기 떨어졌는데, 기럭이가 떨어 떨어졌는데, 앵두밭에 떨어져가지고, 앵, 가, 가봤더니, 호박 많은 앵두가 있더라. 근데, 이제, 기러기가 날 시기는 가을이잖아요. 가을 밤에 기러기가 났는데, 앵두가 열리는 건, 이, 이 봄에 열리잖아요. 빨리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그걸로 속여놓고,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미혹해버리는, 본, 본질을 호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주의를 그 이상하게 끌어가는 거. 이게 똑같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그, 나쁘게 말. 항상 나쁘게 말.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그 지금, 만 하는 것이고 이 구개매 그 많은 것을 그 순종하는 아, 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얘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런 의도로 내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신칭의를 말한 게 아닌데 열심을 다해서 내가 요만큼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이상의 일을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그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이신 칭의를 말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웃음> 그게 진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제 자기 의견, 자기를 자기 의견이 진리가 아닌데. 상대를 까내리기 위해서 인신 공격하는 거죠. 응.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을 당해도 사실은 신자들은, 뭐, 신자들은, 이제, 자, 저기, 뭐, 개가 지져도 버스는 가는, 가는 거니까, 이제, 가야 할 일을 해야, 해야 할 일을 하고. <웃음> 그리토 안에서의 대의를 쫓아간 원수 사랑하는 그런 면까지 잘 이루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나쁜, 나쁘게 보려고 하는 인신공격적인데 부안해동하지 않고 선동되지 않아. 선동되질 않아서 살아간다. 오늘 거기 이어서 이제 아첨하는 것, 허용되게 자랑하는 것들을, 어, 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2편 말씀을 그저 본문으로 잡은 건데 이것 때문에 시인이 그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현실은 백성 중에 경건한 자가 없고 신실한 자가 사라진 그런 현실입니다.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죠. 자기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자기 사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과 관련해 가지고 당대의 역사적인 일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었잖아요. 그, 이제, 그게 왕권을 나타내는 존재로, 손자직을 나타내는 존재로,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역을 해도, 이제, 각기 맡은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도 자기 배를 불리고, 없는 사람들 걸 취해서, 자기걸로 만들고, 예?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듯,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취하, 취하는 것으로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것으로 모든 저기, 어, 선물로 받은 것을 써,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소유한 것을, 그, 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버리는, 이게, 이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그, 뭐, 예루살렘을, 뭐, 부동산 투기, 투기 장소로 여, 여기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거 쫓아다니는 가진 돈 가지고. 그러니까 시인이 보기에 그런 진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는 그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외우게 하고 말이죠 율법의 아들로서 막 율법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 어려서부터 그그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그걸 저기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서로 확정해 가는 거잖아요. 실정법을 확정해가고 그런 것들 을 아주 좋아하고 그게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그 열심이 뭐 특심이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혀 이제 허공에다가 무슨 뭐 뭐뭐 화살 쏘듯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현상적인 걸갖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그런 자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듯이 이보다 심각하고 이보다 그 두려운 현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혹은 이런저런 큰 어려움에 처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만 그러나 거룩한 교회가 없고 거룩한 사회가 사라진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분을 바로 알면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어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게 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고통이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고통이에요. 수단으로 준 곳에 갇혀 있고 말이죠.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이고, 근데 거기에 갇혀 있어.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웃음>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살아 살아 그렇다면 살아 어,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 없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이제 온갖 아첨하는 말만 하고 거짓말만 난무하는 거죠.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돈모합니다그 항상 이익을, 이익에 이제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불신자에 그저 위에 있는 권세도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존중하는 거 그건. 그냥 존중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제 그것도 안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 존중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전부 아참하는 말만 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웃음> 이제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 가서 아, 저기 가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진짜 신자들 아니면 <웃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 하는 건 다. 그걸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지. 5절에 보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처럼 사람의 괴로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사람 때문에 힘없는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신음하게 되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아첨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혀로 이길지라, 이길, 이길 것이라, 우리의 입술로, 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려 합니다. 세치 혀로,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하고, 기고만장하는 거죠. 과연 이런 사회는,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게 아주 저급한, 저급한 수준의 사상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천박한,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종교 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첨박한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고 기여 자본주의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라고 하면서 천박한 그 신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거죠. 기여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 이게 천박한. 그저 신자의 그 태도예요. 신자라면 주님이 그 물질 준걸 가지고 신자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주님이 주신 걸 수단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근데 그걸 주신 걸 가지고 자랑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웃음> 이게 비루한 거예요. 참 비루한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루한 데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천박한 데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 없,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한 번도 사랑해 보지 않는 사람이, 저기, 신앙생활을 몇십년 할수 있다니까요.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이웃을 한 번도 사랑해 보지 않는다.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땅의 사랑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고 말, 기부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고 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기업을 소유한 자로, 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까. <웃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비루한데 떨어질, 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면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못 미쳐서 늘 실수가 많아서 일부러 이제 만나는 걸 절제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제, 이제 이게, 이제 발이 바빠가지고, 발이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한담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깎아내리는 소리나, 아첨하는 소리나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더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자기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때때로 악인이 거칠 것 없이 행하며 자고하는 걸 볼지라도 신자는 시인처럼 겸손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리라 하시면 아첨많은 말로 자랑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아지게 어, 만드실 것입니다. 그, 그런 원리는 신구약이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약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을베풀라고 했어요 같은 원리에요 <웃음> 안목이 이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보는 안목, 물질을 대하는 안목 그게 다달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게 안목이 달라져. 안목이 안 바뀌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 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안목이 바뀝니다. 안목이.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가장 힘없는 자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가진 자에게 이제 빌붙어서 아첨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죠, 항상. 현재라고 하는 날 동안. 주님의 의로운 그릇이 돼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의 말씀만이 이제 직 거기가 없고 완전한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만 대망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나 이웃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구개명 금하는 내용이에요. 구개명의 정신은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과연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사람은 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나 이웃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보면 18장, 그,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증거 구절로 여기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없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이 사람이 저보단 의롭다 하심을 받고 <웃음>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웃음> 음. 이다 이제 어느 맥락으로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주님과 견져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과 견준다니까요. 주님과 견져보지 않, 은 다른 사람과 견져서 뭐, 뭐든지 난걸 가지고 뽐내고 싶어 하는 거죠. 바리세인은 <웃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또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깁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 드러내는 일들을 가지고 어, 자기가 어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가 어롭지 않고 내 행위가 어롭지 않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행위 자기를 들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만 높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이 세리는 그걸 알고 자기를 낮추고 이 사람은 저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 그러니까 이제, 허탈이 짚는 거죠, 이게. <웃음> 철저히 자기 행위, 그, 자기가 참된 행동을 하니까, 어, 자기가 참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런데 이제 이 바리세인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어, 자기 할 일을 취해 가지 않으면 이 바리세인처럼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웃음> <웃음> 자기는 보고 살짝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만 싣고 비치면서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상대를 까내리면서. 근데 그것은, 어, 이웃에게 정, 어,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인신공격하잖아요. 자기를 높으면서 반대쪽은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저건 그렇게 못 미치다고 인신공격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니까, 이게 다 사단에게 온 거예요. 사단. 나 잘났다고 할 때, 그나 잘난 게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나 잘난 게 정상할 수도 있죠. 근데, 전혀 잘난 게 없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갖고 나 잘났다고 하면, 그건 진짜 사단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이게 인신 공격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면서 인신 공격하는 거죠. <웃음> 이게 이제 인신 공격의 오류예요. 논리학에서 보면 이런 걸 인신 공격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 사실 이 세리가 외, 외형적으로 보면 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그 어떻게 보면 친일파,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존재 아니에요? 거기에 빌붙어서 먹는 존재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케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홀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할, 했다 할지라도 중심은 주님께 대한은 중심은 달랐던 거죠. 달랐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누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이 혹 있다면 율법을 어긴 일이 있다면 자기가 사배나 더 갚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대로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웃음> 아무튼 그 이제 율법을 그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보지 않는 사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복합적인데 자신의 참상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모르는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위치와 역할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꼭 여기 저기 이 파리새뿐만이 아니고 펠라기우스 때도 있고 알미니안 때도 있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없이 나를 잘랐다고 하면 똑같죠. 똑같. 응. 이게 뱀이 그, 그 하와를 꼬드길 때 이제 주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것 같으니까. 막은 것 같이 여긴 거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한 거잖아요. 이게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런 분으로 만들게,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봄, 저, 선동해 하고 그 선동에 넘어가도록 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우리 그 영광에 가담시켜서 그 일을 하시고 선화과 금령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취해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 위치와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말씀한 건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쪽이 하와편에서 해석하게 하고 그 그게 하나님은 나쁜 사람. 이 하나님을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갖고 공을 낼름 먹게 만드는 거 거짓. <웃음> 그리토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냥 존경하라고 하니까 맞지 못해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것을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진짜, 아, 하나님께서 참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높이는 거죠. 진짜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저게 뭘뭐 저런 게할 인간인가? 저 조금 더봐 이제 못했지 또할 건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죠. 아주 아주 악질이 이 인격 인격 살인이고 인격 모독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를 높여가지고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형그 형제들을 존중합니다. 어린애 뭐 하대하지 않고요, 함부로 하대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저렇게 순박하게 부모가 나와서 말씀 듣고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저러고 와서 듣고 앉아 있는 일이 보통일입니까? 사실은 <웃음> 그, 그 굉장히 칭찬해 줘야 돼요. 사실 그런 그런 면에서도 보면 그잘안 들려지는 말 지금 듣고 앉아 있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도 그. 순, 진하게 듣고 있잖아요?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고. 그, 얼마나, 이제, 저기, 저기, 기는 애들입니까? 예. 근데, 어, 그걸 판단해가지고, 한참 못 미치는 걸로, 막, 막 율법적으로 주어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고 서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어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나는 더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못 드러내니까 참 나는 오히려 탄식해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죠. 사실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면 오히려 아. 저렇게 약한데, 나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밖에 못 내놓는데, 저 사람은 조금 가졌는데도 많이 내놓는다고. 이런 안목이 있으면 진짜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게 이제 바리세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목이 뻣뻣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지식을 더 많이 갖고, 그런 걸로 목소리가 커지면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가, 저기, 누구 교회보다 크니까, 아 뭐, 교회, 노예 봉사하는 게더 많으니까 내가 노예 가서 더큰 소리 친다. 이게, 이게 다, 이게 발이대적이다 나는 큰 교회를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형제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인격살인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웃음> 형제라고 해놓고, 한 형제로 여기지 않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웃음> <웃음> 여기서도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은 그리토의 직분자이므로 동시에 교인들의 직분자된 것을 기뻐하고 교인들은 그리토의 몸이므로 동시에 직분자의 말씀과 치리와 사랑을 받는 교인된 것을 즐거워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자녀의 아버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아내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의 어머니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남편은 아내의 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답게 살기를 힘쓰고 아내는 남편의 아내요 아이들의 어머니답게 행하기를 힘쓰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선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취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자기는 할 일을 안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진짜 어, 못된거예요 아주 악한거고 못된거죠 못된 <웃음> <웃음> <웃음> 서로가 없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 얼마나 참 어, 빈약하게 살까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는 그런 자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웃음> 서로 짐,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도 안에서 상대 없이 나라는 것은 없는 줄로 알기 때문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자예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요. 섬기는 일을 잘하는 자. 이 성도들이 편하게, 더, 더, 죄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어, 그, 음.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웃에게 정당하게, 그, 그, 그 정당한 이웃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 하나님의 은,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이게 부풀리면 안 됩니다. 괜히, 그, 아부하느라고 부풀려가지고 말하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참 저렇게 세워가시는구나 한 사람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돼. 야 되죠. 그런 주님을 자꾸 만나는 사람이어야지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성신으로 만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웃을 만나도 정상한 존경을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보음 말씀을 가지고 참고구절로 보는 건데요. 그,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그 이제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그, 다, 봐가지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이제 이웃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이게, 이게, 이제, 사도의 위치에서 그, 그 권위를 부리는 것을 차단하시고, 예, 이제 소자에게, 소자에게 물한 그릇 떠주는 곳으로 가게 해요. 이, 이 끝에. 이, 이 여기는 이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꼭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이뒤 맥락 뒷 부분에 가면 소자에게 물한잔 떠주는 거지 보기는 사람 그 아까 눈 빼고 손 자르고 하는 것 다음에 그 말이 나온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자기를 높이는 일을 그, 단호하게 배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그냥 놔두면요. 그냥, 그, 항상, 여기큰 사람한테만 가서 빌붙어가지고 어울리려고 그러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은 초다도 한 번, 예? 관심도 없고. <웃음> <웃음> 여기 그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라 하시되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도 사실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이런 말 하는 중에도 이 사도적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부분에 그 소자에게 물한잔 떠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여기 이제, 우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김홍전 목사님의 후예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우리 우리가 아참 대단한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다 배척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김홍전 목사님 그렇게 말을 말하고 행동하시지 않았는데 이 김홍전 목사님 후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돼 어디 가서 그러니까. 말조심해야 됩니다. 인신공격하지 말고, 차라리 소자에게 물한잔 떠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장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잘난 척 하지 않아야 되고. 뭐, 주님의 앞선 제자라고 잘난 척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의 앞선 제자라면 소자에게 물한잔 떠주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자기, 그, 이렇게 잘 밀린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더그 문맥의 흐름을 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우리 안목이 어떻게 돼? 이제 진짜 이 이제 눈에 덮힌 옛 사람의 그 비닐이 다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서 주님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그것을 나부터 먼저 잘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 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디딤판이 됐고 밑거름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진짜 신자예요. 그게 신자고 그 그런 사람이 이웃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 이게 맞은 최 전방에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 저기 말아먹는 사람이 안돼 안되는 방법은 그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것. 거기 그게 이제 의인이고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시내가의 심 나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